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도 자세히 보면 바이 틈 구석구석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이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아 안녕하세요. 아유,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. 아, 예, 예, 예. 와 쓰레기 너무 많아요. 아 그러게요. 아, 저, 이게 다저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예, 예. 와 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네요. 너무 그 공해 물질이 많고 그래서 저기 여행 다니신 분들이 어좀저 이런 그 환경 오염에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좀 느끼고 그렇게 안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 예, 예. 예, 예. 사실 이 쓰레기들은 인근에서 버려지기도 하지만 조류를 타고 외국에서 떠밀려 온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. 유리 조각에 플라스틱 부서진 것들 이거 이제 폐 어구들이거든요. 바다에서 배에서 그냥 버려버리고 이게, 이 파도에 쓸려 내려온 와 이거는. 넣지 말고 그냥 이거 질문 메고 가야겠다. 네, 그래. 이 정도면 커피 한잔안 될까? 쓰레기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는데요. 자, 이제 쓰레기를 코인으로 바꿔볼까요? 아, 이 정도로 좀 충분할까 모르겠어요. 아, 충분하고도 넘칩니다. 너무 아,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예. 예. 이렇게... 저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예, 저쪽 보시면 저 경치 좋은 카페에서 음.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럼 휴지기를 제가, 제가 들고 가야 되네? 아니요 이 쿠폰. 아, 쿠폰. 쿠폰을 드립니다. 네. 와 너무, 너무 좋습니다. 예.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괜찮은 게 쓰레기 줍고 나면 어, 더울 거 아니에요. 그렇지, 갈증 나. 딱 이제 커피로. 아먹마아 어,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혹시 이게 쓰레기를 주면 이제 커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커피를 네, 가져왔는데 맞나요?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한장 교환해 드릴게요 아예아이스좀 예, 약간 엄청 좀 약간 드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,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아, 주세요 아어요야 이거 되게 좋네 <웃음> 커피 쿠폰은 인근 카페에서 당일 사용만 가능하고요. 카페 6곳에서 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. 자, 드디어 커피가 완성! 와, 저 뭐예요? 얼음이요? 에 얼음, 이죠 얼음. 요즘 저런 얼음 유행이에요. 원빈처럼마셔줘야지 어, 아!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헉, 지금 이 비치코인을 운영하는 이런 카페가 앞에 있는 거네요, 바로. 네네,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아 어, 어떻게 동참하시게 됐나요? 네. 아, 우선, 저희가 가장 가까운 사계 해변이 음.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제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.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이제, 아, 저거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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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결 주니까 굉장히 고맙네요. 그러게요. 그렇죠. 너무 편했어요. 이번엔 인근의 또 다른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. 아 여러분, 제가 커피 한잔 시원하게 먹고 에너지 충전이 듬뿍듬뿍됐어요 여기는 어디냐? 와저 뒤에 보세요 박수기정, 박수기정을 배경으로 펼쳐진 대평포구입니다. 여기도 제가 깨끗하게 쓰레기를 줍, 줍, 줍 하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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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디에,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? 이거 뭐지 또? 플라스틱인데? 이것도 어구겠지? 아유, 나 플라스틱이야, 썩지도 않아. 아이 자, 가보자. 물속에도 페트병이 숨어 있었는데요.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생태계를 위협한다니,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아 우리 좌연구리 보통 열일하시네요. 왕건이! 나는 바다 쓰레기 죽기에 에이스야! <웃음> 야, 진짜 에이스다운데요. 버릇 힘들어 죽겠어. 우, 우, 아, 목 말라. 야또 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. 예. 아, 예. 아, 여기 다른 매장인가요? 아, 아 이게 안녕하세요. 곳곳에 있나봐요. 오이렇 유명한 카페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공짜로 아이고 바꿀 수 있어. 해양 해양 쓰레기 소개해 주시는데 좋은 일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. 아. 그러면 음료 바꿔 주시죠. 네 와.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커피.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네. 네 이곳에서도 비치코인 쿠폰이 대환영을 받았는데요. 사장님의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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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이렇게 이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에 동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우리 사장님. 함께 a y we're g o i n 우리 바다지킴이 여러분 o 이팅 쓰레기 버리지 마! 화이팅, 화이팅! 아름다운 제주 바다 이제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바다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보여주세요. We're going to go. w e 좋아 알겠어요.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들 쓰레기 줍고 커피 마시세요.